만약 내 비행기가 오전 10시 이전에 출발한다면 전날 21시까지 신청해 주셔야 오전에 hshdc 코드를 발급받아 탑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입국 규정을 명료하게 알려주는 까레츠민이에요 오늘은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국경을 활짝 열지 않은 나라 중국 입국 규정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국을 입국하려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준비해 오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건강 qr 코드 두 번째 전자세광 qr 코드 이렇게 두 개의 qr 코드를 준비해 오셔야 공항 현장에서 수속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 qr 코드 즉 HSHDC 코드 발급받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중국대사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외국인, 한국인 또는 제3국적을 위한 건강QR코드 신청 매뉴얼이 있습니다 건강QR코드를 발급받기 전에 준비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탑승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테스트 결과지입니다 탑승 전 실시한 검사처치 일자는 항공편 출발2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1월 17일 오후 3시 비행기라면 11월 15일 00시 이후에 검사 채취일자의 결과지는 모두 유효한 서류로 판단합니다 위 결과지로 QR코드를 발급받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제 QR코드 생성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QR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사이트에 접속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위챗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접속하는 방법 두 번째로는 링크로 접속하는 방법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셨다면 이메일로 계정을 인증해주시고 개인정보 기입, 시험성적서 업로드를 하신 다음 각 항목별 정보를 체크하시고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시험성적서 수령 후 업로드 시 사진은 꼭 선명하게 전체 내용이 잘 보이게 올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내 비행기가 오전 10시 이전에 출발한다면 전날 21시까지 신청해 주셔야 오전에 HSHDC 코드를 발급받아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오전 10시 이후에 출발한다면 최소 출발 3시간 전에는 신청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완료하면 주한중국대사관 총영사관에서 녹색건강QR코드 HSHDC 코드를 발급하여 줍니다 1단계가 모두 끝났습니다 일을 하다보니 많은 승객분들께서 여기까지 준비해 오십니다 하지만 수속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전자세관신고서 QR코드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전자세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챗으로 QR코드를 인식하여 사이트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건강신고서 작성, 건강신고서 편집을 클릭합니다 중국인의 경우 이름, 주소 등은 중국어로 표기하고 외국인은 영문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출입국 유형은 입국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국으로 생각하셔서 작성해 오시는데 이는 현장에서 수정을 해야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용 교통수단 이용 여부 중에 예를 선택하시고 본인이 이용하는 항공사의 항공편명 및 좌석번호를 정확히 기입하셔야 합니다. 좌석이 배정되지 않은 분들이 사전에 작성시 임의로 1A 등으로 작성한 다음 좌석이 정해지고 반드시 최종 좌석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신고를 한 다음 완료한 코드를 캡처해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공항에서 직원들이 안내를 도와주기는 하지만 현장에서 진행한다면 시간이 많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고 공항에 가시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아직까지 중국은 입국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중국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나라 중 하나여서 하루빨리 입국 규정이 완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입국 규정 알림이 까리찌민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